왜 이제 와? 아야 7시에 만나자매 아니 형도 일곱시에 일어났으면 좋겠는 <웃음> 아니 지금 여덟시야 미친놈아 근데 뭐형 보러 가는데 뭐요 일단 아, 한잔하자 네. 한잔하자 <웃음> 그래 어떻게 뭐, 오늘 어? <웃음> 오늘 뭐 그림 아... 하나 해보자 오나 이거 한잔 쭉 들이키고 아, 그래도 오랜만에 부평 오니까 네. 좋네 하... 아, 그러게요 좀 괜찮네 오늘 오늘 어, 좀 괜찮네 왜왜형저저저저저저기 뭐? 저기 저 흰색 저기 뭐? 흰색 아 이제 텐스 치마? 에이. 네. 사이즈 나오긴 사이즈 나온다잉? 그래서 뭐, 뭐 어떡할 건데 갈까, 내가 할까 내가 할까 가자고? 네. 그래서 네가 가는 게 낫지 않냐? 네가 그래도 188래요, 어? 송광 사이즈인데, <웃음> 네. 어? 데 형, 그유 아이 머리 아니야 이거? 아, 아이비를 어 하긴 했지, 옥홍 아, 쓰니까 괜찮긴 하더라. 그래서 뭐 진짜 내가 가라보 어, 오늘은 형이 좀 나오네. 나 진짜 간다. 어, 내 나오네. 스타일 알잖아. 아, 네. 진짜 가? 빨리 빨리 빠져, 빨리 빠져. 야, 그럼 나 진짜 담배 하나만 피고 올게. 콜, 케이. 담배 콜. 하나 피고 바로 간다잉? <웃음> 뒤로 갈때 계속 쳐다봐 지금 가면 100%냐? 무조건 아, 아 그럼 술한 잔만 더 먹고 가자 알았어 나 조금 취게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도 오케이 세이세이 네. 세이 거 짠하고 바로 간다 아, 나 네. 말리지마 네. <웃음> 아무도 안 말려 멀리 <웃음> <빨리> 빠져 <웃음> 냄새 안녕하세요 혹시 저 30초만 여기 이야기 좀 하다 가려도 될까요? 네? 아 저도 뭐 구질구질한 성격가 아니고 딱 30초만 시간 내주실 수 있죠? 네! 아, 저 혹시 이 테이블 왜 왔을 것 같아요? 어, 술 마시러 온거 아니에요? 아술 마시러 온것 같아요? 아니 그건 아닌데? 뭘것 같아요? 아 어, 모르겠는데? 아 모르시겠죠? 사실 이뻐서 왔어요 테이블 어, 뭐야? <웃음> 아 뭐야? 아 뭐야요? 아그 재밌으시네 혹시 MBTI 아, 아세요? 네 MBTI 그 처음 시작할 때 I랑 E가 있잖아요 제가 I거든요 I인데도 이 테이블 왔다는 건 진짜 크게 용기 내서 온 건데 어, 그거는 MBTI가 아니라 TMI 같은데 <웃음> 아 TMI? 재밌으시다 그럼 뭐 어떻게 뭐 여기서 뭐 한잔 하고 가도 될까요? 아 네네 저희가 갈게요 아 오실 거예요? 네. 그럼 저희 진짜 저기서 마감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꼭 와주세요 네 야 나야 아, 나임영준이야아 됐다고? 오, 지금 깔깔깔치고 난리났어 근데 어, 야아온데좀만 기다리면 오데 아, 진짜로? 어, 조금만 기다리자 난리빨이냐? 형 10분 남았는데 지금 마감 10분 남았어? 5분이네 5분 남았네 5분 5분? 응. 3만 기다리자, 금방 올 거야. 그때 아. 얘들 눈빛이, 눈빛 보면 알잖아. 오는 아. 눈빛이었어. 3분만 기다려보자. 형, 압석 <웃음> 쳤네. 뭐? 압석 쳤네. 아니, 멍치지 마. 압 쳤잖아. <웃음> 뭔 냄새야. 야, 소주 자 없냐? 야, 성훈아, 근데 그건 있다. 부평이라 그런가 조금 덜해리긴 한다. 그건 맞지 너도. 아니에요. 어. 문화의 거리나. 아, 걸죠? 문화의 거리나 할까? 거기 앞에 뭐 튀김도 파고 에이. 떡볶이도 판다 근데 다행이긴하다 어떻게 보면은 부평에서 잘안 돼서 더레이리네. 아, 어. 근데 분위기 자체만 봐봐, 괜찮지 않아? 그래. 이 다른 데서 까였으면은 더 아팠을 그니까. 것 같은데 그냥 잘온것 같다. 에이. 솔직히 난 아까 그 둘이 생각도 안나 지금